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연말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골드골드하고 이제 또 글리터 펄로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금방 머리를 감고 온 상태고 지금 기초를 안 해가지고 얼른 기초 케어부터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스킨은 오늘 딱 이브거든요, 지금. 진짜 연말이 연말 같잖아요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어. 여러분들은 연말에 다들 뭘 하시나요? 저는 이분은 가족들이랑 보내려고 오랜만에 본가를 가려고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스킨 제품은 더하르나이 제품인데 여기 엄청 촉촉하고 딱 바르고 나면 약간 쿨링이 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또 속건조가 되게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너나 기초 케어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 제품도 되게 오일리하지 않고 수분감이 많은 제품이라서 요즘 한적이기도 하고 겨울철이라서 엄청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엄청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로션. 오늘도 좀 일찍 일어나서 촬영을 하고 이제 여유 있게 본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어나니까 1시 반인 거예요. 너무 늦잠을 자버려서 오늘 또 매우 부은 채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마무리해주고 다음은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선크림 이 제품도 더하르나이 제품이고 UV아웃 선블록 제품이에요. 저는 선크림 엄청 중요시하거든요. 진짜 평소에 집에 있을 때도 선크림은 항상 꼭 발라주는데 선크림 안 바르면 여러분 노화 빨리 오시는 거 아시죠? 피부에.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지 않는 날이라도 선크림을 꼭 발라주는데 제가 이번에 이 제품 알고나서부터 되게 애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저는 SPF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발림성, 그리고 백탁현상이 없는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제품이 얼굴은 정말 밝혀주면서 백탁현상 하나도 없이 정말 촉촉하게 게이렇 마무리가 돼서 그냥 평소에 스킨케어 다 하고 이렇게 선크림 하나만 발라줘도 보이시나요? 광이 이렇게 나요 데일리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립밤도 발라주시고 제가 솔직히 잡티 이런 거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다크서클이 정말 심해서 이번에 이 제품을 구매해봤는데 더샘 제품인데 피치 색상의 컨실러예요. 근데 다크서클 가리는 데는 약간 좀 붉은기가 도는 제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둡고 착색이 들어간 부분에는 좋다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날이 갈수록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것 같아. 요 일단 손으로 한번 펴발라주시고 쿠션으로 두들겨줍니다. 진짜 이 선크림 바르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하나도 안 들떠. 너무 괜찮을 것같아 이렇게 관실 처리만 해주시고 다음은 쿠션으로 피부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 또 어김없이 벨르랑코 제품으로. 근데 저는 막 촬영 날 말고는 정말 화장을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화장 기술이 늘려야 늘 수가 없는 것 같아. 피부 표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피부표현은 별게 없어요. 그냥 컨실러 발라주시고 쿠션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요번에요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에뛰드랑 허쉬와 콜라보를 한 제품인데 그냥 귀엽기도 하고 색 구성이 요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얘는 스페셜 다크 색상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패키지에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엽다 요거, 요렇게 요 팔레트랑 브러쉬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요렇게 들 수도 있어요 너무 귀엽다 항상 화장품 필요가 없어도 이렇게 귀여운 맛에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색 구성은 잘 사용할 것 같은 컬러가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약간 붉은기가 돌면서 되게 다크다크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진짜 허쉬 향이 나는 것 같아. 초콜릿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베이스로 유분기를 먼저 없애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약간 붉은 색상으로 눈두덩이 전체를 이렇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음 너무 예쁜데 색깔? 어때요? 너무 예쁘다. 진짜 무슨 연말, 크리스마스 같아. 어, 생각보다 되게 예쁘다, 발색이. 이렇게 해주시고 약간 좀 쉬머한 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펄은 아니고 되게 자글자글한 펄이고 눈두덩이 가운데다가 눈 앞머리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눈꼬리 부분은 여기 제일 어두운 색상으로 눈꼬리를 연출해주도록 할게요. 색상이 생각보다 정말 이쁘다. 특히 가격대도 괜찮고 그냥 귀여운 맛에 산 건데 색 구성이 너무 괜찮네요. 언더도 살짝 쓸어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좀더 그윽하게 눈치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골드 글리터로 눈두덩이랑 눈 앞머리 부분에 한번더 포인트를 줄게요. 이 제품은 엔리터 제품인데 이게 지속력도 되게 좋고 자글자글하게 펄이 잘 올라가서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 바르고 한번 자다가 일어났거든요. 근데도 얘가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있는 거예요. 되게 당황은 했지만 지속력이 한번더 놀랬다는 점. 이거 제가 팁도 사용을 해보고 손으로도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 보이시나요? 진짜 너무 자글자글하게 예쁘게 올라가. 근데 이 제품은 손으로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찍어주면 더 괜찮더라고요. 팁에 바르면 아무래도 섀도우 색상이 또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원하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이게 은근 붉은 색상의 섀도우랑 골드랑 섞이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요. 아 너무 예뻐. 이렇게 다음은 아이라인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좀더 또렷해졌죠?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시고 너무 또 선만 그은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브라운 색상으로 이제 블렌딩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이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해주고 다음은 뷰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있는 힘껏 올려줘, 있는 힘껏. 그리고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치카이치코 제품인데 이게 솔이 엄청 섬세하고 진짜 잘 올라가더라고요. 완전 인형 눈썹처럼. 보시면 은 이게 마스카라 팁이거든요. 엄청 얇거든요. 섬세하게 표현이 돼서 이게 눈썹이 완전 바짝 올라가거든요. 뷰러를 그게 세게 안집어도 이제 이 마스카라 하나로만 다 올려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또 뭉침이 전혀 없고 한 가닥 한 가닥 표현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바짝 올라져요. 대박이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그냥 뷰러로만 이렇게 살짝 올려줘도 이게 고정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걸로 또 언더 레스도 어떠냐? 진짜 예쁘게 돼요. 이렇게 연출이 돼.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게 언더 한쪽 안 한쪽. 마스카라 한쪽, 안쪽. 진짜 대박이죠?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그냥 친한 언니가 이 마스카라 진짜 대박이라고. 한번 사용을 해보자 해서 샀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다음은 눈썹을 해주도록 할게요. 요번에도 이렇게 스키니 브로우로 확실히 솔이 얇으니까는 기존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보다 엄청 꼼꼼히 채워지고 보통 브로우 마스카라면 많이 뭉치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 깔끔하게 머미가 돼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요 그리고 다음은 쉐딩 이 여기 앞에도 쓸어주면 여기가 엄청 정면으로 봤을 때 여기가 샤프해보여서 여기도 조금 쉐이딩을 해주는 편이에요. 요렇게 그리고 반대쪽도 이게 확실히 파우더 처리를 안 하면 섀도우 알때 약간 뭉침이 있긴 한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피부 표현을 좀 촉촉하게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스 쉐이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코 쉐이딩을 해주도록 할게요. 항상 이렇게 눈썹 뼈부터 같이 시작을 해줘요.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집에서 오라고 독착 전화 노드 쉐딩까지 마무리를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립 베이스로는 이 제품을 발라주고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 머지 색상을 안쪽에다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 그리고 치크를 안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치크. 치크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헤어도 하나도 손질 안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얼른 머리를 마무리를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짠! 드라이를 해주고 왔고 마지막으로는 향수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보통 향수를 머리카락에다가 많이 뿌리거든요. 이러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날리면서 되게 향기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향수 뭐 쓰냐고. 이 제품은 앤드류 앵코 제품인데요. 제가 평소에 중성적이고 우디한 향을 엄청 좋아하는데 시트러스 향을 베이스로 제작을 한 제품이라서 정말 시원하고 우디하고 조금 무거워서 지금 겨울철에 사용하기가 너무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 제가 이거 뿌리고 나갔더니 남자친구가 어떤 향수 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도 되게 좋아하는 취향이라고 그래서 유니섹스로도 되게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고 이게 또 케이스가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은 이렇게 책에 담긴 것처럼 케이스가 엄청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패키지가 되게 고급스럽게 나와서 선물용으로도 너무 괜찮은 제품이더라고요 일단 용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래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제품 남자친구도 되게 향을 좋아하길래 같이 사용할 생각이에요. 되게 투명하고 예쁘죠?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